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독설TV 설채윤수이사입니다. 그 전에 영상들도 많이 올렸지만, 제가 일부러 그 질병명을 얘기하시지 못합니다. 얘기하면 노란딱지 붙어요. 내용에 상관없이, 어, 이게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노란딱지 붙어서, 어, 그, 것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되게 어색한데. 산책. 그 줄을 길게 가지고 강아지만 밖에 내놓고 낚시줄처럼 어 천재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. 할수 없죠. 절대 할수 없죠. 나무에 걸리잖아요. 네 나무에도 걸리고 불법입니다. 우선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항상 산책줄과 붙어 있어야 돼요. 위험하기도 하고 불법이니까 우선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. 이게 어렵죠. 이게 저도 행동학 전문가고 머리를 싸매 보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기는 해요.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육체적인 활동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정신적인 활동이에요. 우리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지만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거는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활동이잖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꾸 육체적인 활동만 애들한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활동은 거의 안 시켜주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그래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못 시켜주니까 이거 대신에 정신적인 활동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이게 무슨 애들이 즐거워하겠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. 애들도 이거 하면 되게 피곤해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래도 진짜 피곤하거든요 사실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포도당의 대부분을 이 뇌에서 쓴다고 말할 정도로 정신적인 활동이 되게 중요하니까 음 제가 할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들을 몇 가지 우선은 알려드리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밥그릇 치우는 거예요 네, 이제 오늘부터 밥그릇을 치우고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감에다 사료나 간식을 넣어서 주는 거죠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냥 유튜브에다가 독 DIY 토이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장난감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. 이 안에 간식이 있습니다 이제 휴지심을 모으시기 시작하는 <웃음> 얘는 참 착하다 뒤집어 엎지 않고 우리 아이들 많이 뒤집어 없잖아요.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? 아 솔직히 이런 것도 만들면 좋은데 만들기가 좀 쉽지 않고요. 이것도. 미국은 팬케이크 같은 거, 머핀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먹어서 이게 좀 좋아요.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재밌겠다. 이런것도 한번 추천 니다이게 실제로 해본 적이 있죠 는괜이 네. 건강한 아이들은이런것도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밑에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뒤집어야돼요? 네 돌려야 돼요 저도 사실 평소에 이런데서 아이디어 많이 얻습니다. 강아지들한테 음식을 밥그릇 해주고요. 장난감에 줬을 때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한 거예요. 이상하게도 강아지들은 이게 모든 동물들이 사실 그럴 거예요. 더 어렵게 먹는, 놀면서 먹는 장난감을 선택해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. 에너지도 훨씬 더... 많이 쏟을 수 있고요 집중하고 놀이를 하면서 내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밥그릇을 치우고 장난감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장난감도 종류가 정말 많죠 바꿔가면서 줄수록 훨씬 더 재밌, 재밌어합니다 아이들이 애들도 새거 좋아해요 핀터레스트라고 저는 항상 여기서 강아지들 장난감 찾아가지고,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. 또, DIY 토이. 핀터레스트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게 가장 만만하거든요. 청바지로 만드는 거.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이사이에다 간식 껴줘요. 이 사이사이에다. 그리고, 되게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많은데 이런 거참 그죠? 쉽죠? 서랍입니다 우리 바이땡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안에다 그냥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것도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죠? 컵을 계속 끼는 거예요 종이컵도 되고 플라스틱 컵도 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애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제가 어제 SNS상에서 되게 유... 많이 이제 화자가 됐던 대구 아주머니의 영상을 봤는데요. 아이들을 데리고 너네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 이해하지 못해도 좀만 참아달라. 이거 대신에 그 산책 대신에 간식을 줄게. 이게, 이게 제일 나쁜 거 같아. 너 산책 못 나가니까 간식을 줄게. 산, 운동도 못하니까 간식 먹으면 네살만지겠죠더 나빠질 수 있어요 움직이면서 먹게 해줘야 됩니다 어, 이것도 좀 쉽겠다 천긴거 페트병 안에다가 넣고요 그냥 페트병 안에다가 간식만 넣어주고 굴리면 너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이랑 천긴거 넣어서 하나 더 주는 거죠 일을 뭔가 이걸 빼야지만 더잘 나올 수 있게 이것도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요즘 그놈 때문에 네, 우리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좀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우리 보호자님들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, 또 이해 못 해주지만 대신에 집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인 놀이를 할수 있는 방콕놀이를 통해서 한두 달만 한달한 한 달만 좀 잘 참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놀이 방법도 새로운 방법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 주시면 저도 또소개 드리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네. 안녕. 이제 이제 설바 이거는 좀 재미없죠? 아, 그리고 저 그거 하나. 우리 구독자분들의 를 부르는 저도 그거 꿈이었어요. 하나 만들고 싶어요. 이그 장성규씨 같은 경우는 잡놈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저희 구독자님들을 부르는 뭔가 애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이과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멋있는 게 생각이 안 나서 공모하겠습니다 공모에서 당첨되시는 분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? 네 뭔가 선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, 어쨌든 안녕